안녕하세요 동경환의원입니다 날이 조금씩 선선해지고 이제 완연한 가을이 왔네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자반이 갑자기 심해졌다는 문의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감기입니다 기온차가 커져서 쉽게 감기에 걸리고 자반도 심해지는 거죠 따라서 얇은 겉옷이나 스카프로 보온을 잘 유지하고 꼭 양말을 착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갑자기 바뀐 계절에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평소 체력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더 쉽게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무리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 주시고요. 평소보다 5에서 10% 정도는 조금 더 쉰다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약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이상으로 오늘은 자반증과 환절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